동탄디에트르 아파트이평형만 청약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동탄디에트르 아파트가 성공리 에 분양을 마쳤고 너무나도 성공적이었기에 오피스텔인 아파트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 동탄디에트르 오피스텔을 알아보면서 투자해야 할 오피스텔과 투자하지 말아야 될 오피스텔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무조건 청약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은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시드머니가 1억 5천이 있는데, 아파트를 사기엔 돈이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고 집값은 오르는데 뭐라도 하나 가져야 되겠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1억 5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사는 순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놓치는 겁니다. 지금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의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말려도 말려도 이걸 굳이 사셔가지고 고생하시고 기회를 다 놓쳐서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리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많아도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공급이 너무너무 많다는 라 건데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택지지구는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과 빌라의 공급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고 싶어도 빠져나오지조차 너무너무 힘듭니다. 동탄 디에트를 근처에 오피스텔들이 여기도 많은데요. 보시면 여기 뭐 1억 5천, 1억 2천, 뭐 1억 3천, 1억 3천, 1억 6천, 1억 5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인데 공급이 여기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여기, 뭐 여기 아직도 공급을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밑에도 있고 여기 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 공급, 20년 동안 그냥 계속 계속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동탄 디에이테르 오피스텔은 방 하나짜리가 아니고요 방두 개, 방세 개짜리 이제 거실이 있는 아파트처럼 혁명과 평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투자를 하면 시세차익이 좀 많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이번에 평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형을 알아보면서 어디에 어떤 평형에 청약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을 오피스텔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제 평형별로 보면 여기가 지금 7호형과그 다음에 84A, 84B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7호형을 먼저 보시면 방이 하나, 두 개, 거실이 있는 사이즈의 것이고요. 이게 평수로 얘기하면, 아파트 평수로 얘기하면 한 21평 정도 된다고 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여기가 북향입니다. 이렇게 북향에다가 여기가 통풍이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 이게 북향 이어 가지고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여기는 청약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 4 b 형이다 8 4 b 형은 이렇게 침실이 이제 3개 짜리고 요 이제 거실이 하나 있는 아파트의 평수를 따지면 한 25평 정도 되는 평수의 사이즈 이고요 이렇게 이제 건물 중에서 남서향하고남동향으로 이제 되어 있고, 단지 이제 여기 이제 통풍이 좀잘안 되는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괜찮은 구조를 잘 빠진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4A형인데, 아, 이, 이 평형이 굉장히 구조가 좋습니다. 여기 침실이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여기 이제 바람이 이렇게 이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25평 보다 이제 거실이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큽니다 한 26평 27평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좀 궁금하겠죠 예, 분양가가 아무래도 예한 6억 초반대 정도가 이제 84A형이 나온다 라고 하면 투자 어떤 그런 회차액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요 이 근처에 이제 롯데 캐슬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세가 이제 8억, 뭐 9천, 9억 정도 이제 하는 건데요. 뭐 9억 8천짜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방이 이렇게 두 개짜리. 이건 뭐 84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한 22평 정도 나오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람이 이제 통하지 않는 이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동탄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제일 좋은 자리이고 해서 시세가 한 9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A형은 아, 여기보다는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세가 이제 10억 이상 될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4B형은 아, 여기, 그, 롯데 캐슬보다는 조금, 예, 낮은 가격, 한 8억 5천 정도, 이제 시세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84A형과 84B형을, 이제 선택해서 청약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84A형은, 뭐, 경쟁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 청약해서 당첨이 안 되더라도 시세 차익이 높은 걸 가져가겠다 하면은 84A형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시세 차이 좀 작더라도 안전하게 당첨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4B형을 이제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디테일 예, 이제 아파트를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 정말 이거는 진짜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은 정말 정말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복층이어서 너무 좋다라고 꼬막 엄청나게 꼬시더라도 아 그리고 내가 봐서 봤는데 아 너무 이거 좋다 아 이렇게 판단이 들더라도 절대로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오피스텔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제가 늘려드리는데 조금이나마 조금이라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해설람이었고요. 오늘도 정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